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이렇게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품도줄일거고요 사흥동도 네,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판을 다 줄일 수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되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 가지고 하든가아이면 여기다 다틀어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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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돼요손 기장 표시해주고요 혹시 작업하다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놓고 이늘 일단 뜯어내자 뜯어내고 네, 여기를 표시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걸 알아야 되겠죠 참정만 하는 거예요. 삼공도 줄인다는 얘기죠, 여기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기장도 이제 뺍니다. 기장싹빼는거죠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퍼 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저는 옷, 이 양복 니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벌, 한 수만벌도 더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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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접은 이질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에이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에 잘리기 힘들어요. 한 장씩 그러 이제 뒤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사이그얘가 <놀람> 맞아야 되겠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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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네,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딱 까져야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테치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추면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시접을 정리해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일을 합동할때는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다른게 두사람이 합봉을 잃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라 쪽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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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 치소를 대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지금 이걸 표시라는 거요. 예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뜯어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 인치냐면, 면허 보면 6인치일 거예요. 5인치 4분의 3이네요. 그럼 5인치 반 정도, 4분의 3 정도면 괜찮습니다. 소매 부리는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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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지 모르니까 화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안하는데 어, 오시는것이 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은 못할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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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지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6인치 좀 이렇게 박는거잖아요 이렇게 다틋다듯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가 여기 에서요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올리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여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좀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이걸 붙여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2위 잖아요? 꺾이면서 여기 팔서3번 잡아가지고 여기서 뒤져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면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일일이 또 손으로 뜨기는 사았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넣고요. 우라도 다들 잡았죠. 지장을 잘라주기도 하고요. 우라 길장을. 있잖아요. 원판보다는 몸판보다는 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더 일단 여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으로 같이 할게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앞판 시접을 정해야 리 되겠죠. 천열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브라를 제때 놓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긴 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일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주겠나요? 이렇게 없는 이렇게. 그럼 이제 오라는, 아까 자른 만큼, 이 정도만 자르면 됩니다. 가면서 앞판은 더, 뒤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자르죠, 이쪽으로. 뒷판에서 쳐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거의 8분의 7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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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은 뒷판을 꺾어야 되잖아요. 시지시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가는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 멤버들, 이거를들이멤는이유는 아직 멤버들, 우리가 기장을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시작으로 바래줘야 됩니다. 이렇게 뒷발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같이 잡아가지고 8분의 5정도 크게 그리고 이제 뒷판은 정리가 다 됐죠 뒷판은 그럼고 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은 잘랐었는데 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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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 천연만큼만 그럼 이렇게 천에 조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거는 배출 뚜껑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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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S인치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단한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려서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이게 암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요 조금 신경 쓰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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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 잖아요 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이게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따돌맞이 되겠습니다 가지런하죠 보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 발라져가지고, 깨짐이 좋습니다. 아무리 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밟으면은, 그 아무래도 테이프를 이게 아무래도 테이프거든요 이게 아무 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이정바에서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손을 달면은 목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스메달 때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 실해요일하기도 살았고 항상 딱붙서지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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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땐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저었었잖아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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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안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독점만 잡아주면 됩니요 뒷파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바이스로 잘린거고 비바이스로 잘린거예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리 이거 박았으면은 뒷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은 너무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이제 우리가 보복할때 그게 벌어면 알거든요.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는가?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는.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받겠죠. 그러면 그대로 땡기면서 자연히 이렇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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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웃음> <웃음> 이렇게 그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경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안쪽으로 갈리지 말고 어. 여기를 을딱를당기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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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뭐 캐젤 하고 시도 반인치잖아요. 반인치. 반인치 정도 줄일 거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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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고. 여기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주고. 이게 소매상이잖아, 지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의 앞머리 11인치였으니까 11인치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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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다리 그려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보면 좋습니다. 그여갖고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늦진작으로 했는데. 12인치가 나올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봤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좀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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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잖아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 파카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많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지금 맺더라도, 지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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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앞판하고 앞판 뒷판하고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하고 면 되는데 여기까지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비... 다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런데쭉 당겨서 박다가 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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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 밑단을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이치부에 스테이치 낮은 데가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거요 그러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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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허듯이 밑단을 허듯이 반대 방향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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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주면 돼. 사이드. 앞 아, 판. 이제다 박아왔으니까 고로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그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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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 사이드도 거의 잘안 터져졌습니다. 저희도 울면 안 되죠. 이렇게 질거나 이런 건데 안 터져졌습니다. 판매되는 현금은 수슨집에서이 정도가 오면 맞춤 투고라고 해서 잘달했다고 해야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